이게 춤이요. 네. 거미춤인데 어. 이상과 현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에스파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쿵쿵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거미춤이에요? 이게 거미춤 아니에요? 이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엑소시즘 아니야? 엑소시즘? 이거 악마 들린 거 아니에요? <웃음> 아이돌 많이 아세요? 그 거기 요즘 뜨는 걸그룹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하 아,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알아요. 넥스트 레벨. 넥스 레벨 이 컨텐츠는요 아이돌들이 그리고 며칠 만에 음방 1위를 했을까 그러니까 곡을 맞추는 거죠? 네. 그럼 있지는 지금 데뷔를 하고 12일 만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곡으로 했냐고요? 예. 예쁘기만 하고 매, 매, 매력이 없는 애들과는 달라 어나그춤 알아 어, 이런 거 아니야? 소리 써야 잘들 생각 없어요 예쁘게만 하고 매력이 없는 애들과는 달라 달라 달라 와 진짜 잘한다 제가 이춤 좋아해요 달라 달라 있지 이 노래 나올 때 엄청 유명했죠 JYP가 아주 기획해서 나온 아이돌이기 때문에 한 제일 처음에 무슨 듣보잡 애들이 1등을 하고 있나 싶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다음 곡들이 이 노래보단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난이게기전 좋은 거 같아. 블랙핑크는 14일 걸렸네요. 블랙핑크도 뭐 데뷔곡 이런 거 아닐까요? 붐바야. 정답! 블랙핑크 뚜루뚜루. 휘파람? 휘파람. 휘파람. 아... 휘파람 파람 파람. 휘바라바라바라밤 네. 두유 휘대휘바라바라바라밤 이거 추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한 번만 같이 이거 한번 춰보자. 이게 약간 이렇게 손에 대고 휘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있어요, 맞아, 맞아. 후우! 라라라밤 오! 오! 안돼요. 미스 A. 아, 미스 A? 미스 A! a 아 you d o n 너무 유명한 노래죠. 2008년? 2007년? 9년 이때쯤이에요. 수지씨가 아주 유명해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누워서 이렇게 하잖 보여 드려요? 하나, 하나 ]Like视频. 둘, 셋! 가트라브에 가! 가!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야? 저이 노래 좋아요 왠지 알아요? Earlier? 제가 딱 수지 닮았다고 들었던 때가 이 노래 나왔어요. 아 맞아, 그 때도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춤출 땐배걸 <Nav Legislative> 하고 누워서 서그런 끝 하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끝나니 손가락질하는 그 위선이 난 너무나 웃 후! <웃음> 잘하는데? 그도잘 따라한다. 에스파! 62일 만에 에스파가... 생각보다 늦게 했네? 에스파가 62일 걸렸어요. 에스파는 SM 엔터테인먼트에 가상에 있는 나와 캐릭터를 연결해서 뭐 이런 형태로 나온 그런 에스파라는 그룹이고요. 이거보고뭐 KDA 뺏겼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런 얘기가 초반에 있다가 요즘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냥 누구 이쁘다. 칼리나 이쁘다. 이런 얘기만 되게 들었더라고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많이 이쁘시더라고요. 좀 AI 같아요. 게임 캐릭터 같이 그럼 그게 그 아시나요? 블랙맘바. 오바. 아! 블랙맘바 이 노래요? 이게 춤이요. 거미춤인데 어. 이상과 현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에스파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쿵쿵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거미춤, 왜 이게 거미춤 아니야, 이게? <웃음> <그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엑소시즘 아니야? 엑소시즘 이거 악마들 달린 거 아니에요? <웃음> 아 이게 거미춤 아닌가요? 아, 이게, 이게 드라군이라고 알아요? 드라군이 약간 이러거든요 <웃음> 아, 아, 아 드라.. 아 드라.. 드군이 이런다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 우 근데 그, 이거 멋있다 근데 이게 스파이더맨 춤이네요 스파이더맨 이거죠 약간의 바운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뺏고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쉬, 쉬, 시작 공와 맘마쿵쿵쿵 어 에요 에요 그리고 여기서 야야야야야야 외치는 부분이 있거든 야야야야야야야 헤이 이건데 이거 할때 눈을 질끈 감고 <웃음> 어 해줘야 돼. 아, <웃음> 아 귀여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웃음> 오, 정아너 진짜 끼쟁이다넌 아이돌을 해야겠다. 레드베리 맛. 빨간 맛.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뉴스 크림. 김대, 김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대, 김대.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 같아요. 터키 아, 터키, 터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같은 알아요? 같아요. 잡아야지 못 잡겠지 점프하지 <웃음> 여기 있지 멍충 <멍청> 멍충. <웃음> 나이 노래 듣고 무슨 아이스크림 케이크 콩모 노래인가 싶더라. 베스킨라빈스인 예. 줄 알았어. 이거는 춤을 몰라서 흉내 낼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달콤 아이스크림 케이크 음. 나나나나나나나 아울리. 오 잘하네.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아아 무지 아. 아, 잘하잖아요. 너 그리고 나 유리구슬 시간을 달려서. 와. 진짜 제일 엄청, 유명했... 엄청 유명한 해 엄청 유명곡 중에 하나죠 여자친구가 이제 해체를 했어요 맞죠? 저번 달에 네. 그래가지고 한간에는 뭐전 여자친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자친구분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다시 재계약을 한다 다른 소속사에 가서 다시, 다시 연다 비스트처럼하이라이트처럼 연다는 소식이 아직은 없어요 네. 바라고 있다 <웃음> 근데 얘네가 마고도 하고 했다가 그 마지막에 밤 그때 좀 피크 좀 찌글락 하다가 약간 내려와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달려서 시간 달려서 어른이 모르겠다 이거 춤? 노래가 뭐야? 시간이 달려서 나는 너를 좋아해서 나는 후렴 말고 그게 묶음처럼 나는 기억처럼 어? 모르겠어 미안해.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뭐 이런 거였던 것같은 기억이 안나 이거 버스킹까지 했는데 어, 크레용파! 아, 그런팝이 빠빠빠 내고, 꾸리스마스 딱 내고 그두 노래가 많이 유행했다가 갔어요. 어디를요? 몰라요, 나도 인기가 갔어요. 노래가 너무 원툴이라서 하나, 둘, 셋, 넷! 오오 어, 미안. 아 진짜 게... 너춤못 춘다. 먼저 뛰어, 하, 하나, 둘, 셋! <웃음> 아, 나안 해, 안 해. 개, 셋, <웃음> 레디. 레디, 고! 점핑! 점핑! 점핑! 좀더뛰 <웃음> <웃음> 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나 같이 나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 <웃음> 나 같이 빠빠빠빠 <웃음> <바>, 빠빠빠. <웃음> 어머니 앞에서 제가 개다리춤을 추면 음돈을 받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가 그립네요. 마마무가 저렇게 마마 늦게 마마 1등을 했나? 마마. 2년 약 2년 아니야? 그럼 그거 아니야? 피아노맨? <웃음> 스테리나이? 1cm가 무서워. 음화의. 넌 이제 뭔들. 오. 펑 <웃음> <웃음> <방금> 무슨 뭐야? 이게 그 아니야? 헤드 근데 흔들듯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하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나하나 하나하나 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아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you know, 아, 말할, 말할 다시 내게 걸어줘. a p i n k 노노노? 아, 역시 역시 걸그룹 박사! 역시 제리 유진! 슬퍼하지마! 혼자 가냐! 노노노 나래나나나게 항상 빛이 되는 그대에 손을 잡아요가이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처음에 아, 내가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가뒤에이이렇게 나와야 이오케이딴딴딴딴딴이 아이가 이아이이아이이 아이가 가 어이 문양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프로미스나인? 이 왕관이네. 뭔가 왕관 느낌이네. 라붐? 오 마이걸. 와, 살짝 설렜어. 나의 비밀 정원. 번지. 와 진짜? 야 근데 방금 번지 되게 청량했다. 아, 번지. 여춤 알아요. 내 머리 위로 번지 난 달콤하게 전. 나나 다시 향은 그건 몰라.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번지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1등 한 적이 있어요. 지상파 기준의1등은 번지다 그래서, 오 마이걸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1등을한 거죠. 브 r a v e girls, you will. p u 유행하죠. 브 mean, you mean, you mean, you mean, you 이 e a n you mean, y 이렇게 e a n 이 o u m 리 a n you 리 e 리 n 리 o 리 m 리 a 리 y 리 u 야야야야 you mean, y o 야 mean, you mean, 진짜 u m e l 리 l 리 l 리 l 리 롤리 l 리 l 리 l 리롤 o l 루 loli loli loli loli loli l o l l l 열심히 살자. 브레이브 걸즈 보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 노력한 자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걸볼수 음. 있겠죠. 멋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 브레이브 걸즈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저희 수업하기 전에 이제 애들이 자리에 앉잖아요. 어. 연습하기 전에 그때 진짜 모든 모니터한 3분의 2가 브레이브 걸즈의 직캠이었습니다. 롤링. 물론 정말 히트곡을 잘잡아갖고 뜨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노래를 좋지만 못뜨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노래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흥을 거리면 되는데 음. 유진이 형또 문까지 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 정말 멋있고 그리고 솔직히 춤은 또 혼자 춤이 약간 좀 민망하기 때문에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네. 어 당신 역시 멋있습니다. 춤출 때 제리 유진. 자 오늘 아이돌 노래 아이돌이 무슨 노래로 1등을 했는지 알아보기. 대성공 끝. 여기까지 끝. 오.